약 <웃음> 포장지를 보면 돈이 보인다. 어떻게 보면은 빨간색에 보면은 해독 뒷지머는 응급처치. 예, 바로 내 목숨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 그럼 저거를 잘 읽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가나다라마바사. 예, 거기 게 아, 있어요. 이게 살균제고. 예, 살충제는 1234. 1234 우리 지표. 아랍비아스잖아요 예, 예 제초제는 A B C, A B C D. 이 농약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약.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할것 같은데요. 그죠. 만약에 독이라 간다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질 때, 독을 뿌려갖고, 나쁜 걸 뿌려가지고 농사를 진다? 네, 한국농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평택의 디지털 농업연구소. 예. 소장님 김경무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어 네. 농약 포장지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농약 뭐 고르는 방법 그런 게 아니라 네. 농약 포장지를 잘 보는 법이 농약에 대해서 잘 아는 법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농약을 치고 있다 예, 예. 이게 어떤 성분이고 예. 어떤 재료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쳐야 되는지 예. 이 안에 다 있는데 농민들이 예. 안 보셔요 뭐 봐도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농약 포장지를 보면 돈이 보인다 이 농약 봉지 안에 네.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보면 해독됐지만 응급처치 예, 바로 내 목숨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 그럼 저거를 잘 읽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9 걸쳐가면 은 벌써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죠. 그렇죠. 어. 그래서 바로 여기 고객상담번호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바로 고객상담번호 0 i 4 4 7 3 3 7예 n t i 로 e Golden t 빠르 e Golden time. Golden time. Golden time. Golden t 사실 e g 들 l d e n time. Golden time. Golden time. g 반드시 노약병을 들고 오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아... 어떤 성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엄청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었던 거네. 그죠? 와. 바로 어떤 성분인지를 알면은 해독작용이 나오는데, 음... 어떤 성분인지 모르면은 전부 다 지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야, 이거는 돈보다 중요한 게 목숨인데. 네. <웃음> 그죠? 자, 바로 이렇게 노약포장지에는 벌레라든가 병이라든가 죽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 몸을 보호해주는. 국민을 사진. 살리는 방법까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농약 예. 아. 그러니까 포장지는 바로 농약학 책한 권이 들어있다. 알면은 아. 돈이 되는 거. 음. 모르면은 돈을 버리는 거. 거. 예. 바꾸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먼저 봤으면 하는 게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 농약이 들어있는 이유. 자, 전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할머니들이라든가 여러분 동네 분들이 부침개에다가 징계 먹고 한명사망 일곱 명 중퇴. 그 예. 봤어요. 그런 사 이런 사고가 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농약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농약 네. 창고에 있어야 되고, 음. 자, 밀가루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식료품 창고에 있어야 네. 되는 거죠. 자, 먹는 것과 구별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약은 농약 창고에, 농사 창고에 네. 보관해라 음.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농약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할것 같은데요. 그죠. 만약에 독이라간다면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질 때, 폭을 뿌려갖고, 나쁜 걸 뿌려가지고 농사를 진다? 그럼 뭐. 그러면 우리 농민이 다 나쁜 사람일까요? 농약, 그리고 소금. 소금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자,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6g 이하, 나트륨은 2000ml 이하? 이하로 먹었을 때는 약이 된다. 근데, 얘보다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혈액이라든가 삼투압이 증가되고 혈압상승되고, 그래서 뭐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음. 자, 이거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 있죠. 보고. 시원하죠. 그죠? 아, 보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독을 제거해서 요리를 만들면은 최고의 음식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먹게 되면은 독이죠. 독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약은 어떤 기준을 지키게 되면 약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된 거죠. 아, 그렇게 근데 이 농약은 과연 그러면은 그런 지키는 기준이 있냐 그죠? 이 라벨한테 물어보면 되죠. 아, 이 라벨에 또이 기준이 또 그렇죠. 있네. 아, 안전 사용 기준. 사용했어. 사용했어. 1회 이내. 사용 그렇죠. 그렇죠. 시기. 이양기 그렇죠 작물면 벼 벼에 베는이양기때 1회로 2회. 그렇죠 마늘은 월동 직후에 1회 그렇죠 이렇게 딱 안전 사용 기준으로 써 있네요 예. 농약이 등록이 되려면은 예전에는 10년이 걸렸어요 아. 왜 약효 하나만 보면 1년이면 돼요 2년 3년이면은 약효 다 봐요 근데 안정성 안전성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인축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뭐새 조류라든가 여러 가지 독성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약이 음. 등록이, 아, 등록이 돼요. 음.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음. 고추 탄저병에 네. 잘 듣는 농약 좀 주세요. 그, 이거 새로 나온 약인데 효과 정말 좋아요. 그, 아 그럼 갖다 써야지. 네. 아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민이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은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시판생 안 지어요. 농민이? 농민이 지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확인 의무는 누구예요? 농민. 농민입니다. 사과 응애약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네. 야, 우리 집에 포도를 썼던 건데 이거 써봐. 잘 들어. 야, 이거 응애이 최고야. 근데 뭘 확인해야 되죠? 사과에 등록됐는가 확인은 누가 해야 돼요? 사과 농가가 해야죠. 사과 농가가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요? 사가 사과 농가, 농가가 자기가 책임집니다. 마음대로 쓸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책임은, 책임은 농가가져야 된다는 거죠. 벌레를 잡고 싶은 마음에 작물을 안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돼요. 급하다고 가양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근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 치다가 약이 날아가요 옆집으로 바람 타고? 예,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약 성분이 거의, 내가 약을 안 쳤는데, 묻어있어. 약을 묻어있죠. 그러면은 그 집은 독을 쓴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은 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요즘은 하우스 하신 분들하고 옆에 막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제 약을 쳤, 쳤, 쳤, 내 마음대로 막 치면 되는데, 이제는 옆에 하우스라든가 다른 작물 하시면은 내가 약을 친다고 알려줘야 돼요 음 그러면 음 하우스 하신 분들이 다들 칭찬을 닫으면 된다고요 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동네 분들끼리 싸워요 심판도 없어요 <웃음> 바로 그런 싸움을 미리 마련 같은 거 이제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우리가 농사짓는 이유가 돌로벌기한 건데 그거 한번 잘못해 가지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나만 잘 친다고 된게 아니라 옆집까지도 음. 생각하면서 약을 쳐야 된다 아, 하는 겁니 중요한,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농약을 잘 친다는 거, 약으로 친다는 것은 뒷정리. 뒷정리. 뒷정리. 효도 농약 같은 경우는 약을 치고 나서 뭐 이런 또 행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 좋은 사례 같아서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싹 뒷정리까지 음. 막을 청소해가지고 농약은 빈병 그 농약병 수거하는 데다가 음. 다 모아서 놓으면 다 수거해야 하니까 음. 야, 그렇게 뒷정리까지 잘하는 것이 바로 약이다. 음. 현재 우리 농민들이 약을 쓴다는 거, 음. 선 뒷정리까지 끝나 있을 깔끔하게 때가 깔끔하게 그 병을 수거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음. 나는 약을 잘 사용했는데 음. 뒷정리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오 음. 시레이 같은 경우, 야 잔류농약 기준이 2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잔량 해수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손해가 누가 봅니까? 농민이, 농민이 봅니다. 봅니다. 농민이. 그래서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음. 전에는 농산물을 잘 키워만 좋았는데 이제는 유통까지 가잖아요. 음. 그래서 유통에 갔을 때 문제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죠. 써야지 이런 것까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제는 유통까지 생각하시면서 농사를 지시는 거, 네. 약을 쓰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이 농약 관리법이란 법이 있고 산업 안전보건법이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있어요. 법이 다 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그법 안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약으로 쓸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록된 약은 다 약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음.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약, 이것은 복이 아니라 약 음.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약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농민 여러분이 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약이 되느냐 아니면은 약이 복으로 변하느냐 네. 하는 겁니다. Here we go.